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네이슨 나의 역할을 맡은 김우석이라고 합니다. 하지마. <목소리도> 이제 내차례입다이말 이거 죄다 쓰레기잖아. 난 내다 버려야겠다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말널 갖고 싶어 제발 안아줘 자기 아, 내일 밤에 우리 아버지 사무실 턴는 거 어때? 존나 잘탈 잘잘 거야 뒷물은 아무도 몰라 어설프게 잠겨있어서 열기 쉬울 거야 금고에 금화하고 비싼 우표수집해놓거 있어 내 동생이 생명선물주려고 갔다놓은 거 쓸데없는 일제 모두 집어친 날좀 쳐다봐 내가 이 거지같은 일을 도왔던 유일한 이유는 이 계약때문이야 이피로쌓에 계약서 이거 찍는 거 보고싶어? 시 아니 시발 어때? 내 동생을 죽이면 짜증날 일도 없어 내 동생만 죽이면 유산도 모두 내 거.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른 얘기나 하자 마취제를 전해셔드이마시게 하자 조용히 입을 박아 쓴 거시게 슬픈 척 하는 거야 내 동생을 죽이면 아버진는빡 돌겠지 내 동생을 죽이면 난더큰방 쓰겠지 내 동생 죽이는 거 s a n g i s h r e l o m e 내 동생을 가면 어린애 나 죽이자 이거 갖고 괜찮다 진짜 우리 형 정말 죽여주는 생각이야 완벽해 이제 우리가 다녔던 초등학교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 거기 애들 수업 끝난뒤에 그냥 이 6회만 자아이 씨발 6회 아, 천재야 둘다 하는 거야 둘다 죽일 거야 그 전에 애 이름과 주소를 알아돼서 가족들한테 몸값을 붙어낸 것이 적지를 남기면 자기 자식이 살아있다고 생각할걸? 그럼 너 천천히 찾아내면 이기장이야너 말잖아 이 일이 날 얼마나 힘든 시키는지 우리 한열 살이나 열한 살쯤 저쇠 막대기로 시체먼데다 버리면 돼 동그란 얼굴 턱싸아 뭐야 와! 거 봐. 차에 들어가. 우리가 차에 What? 뭐 숨겨놨어요. 소 생일 이아 그런 거예요? 네. 저희가 그래, 찾아주는 사람이 6개요? 예이차 전체 공간이요아 여기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6분 드릴게요 어 6분 드릴게요 2, 3, 30, 6, 7 3, 30, 2, 3, 30까지. 2, 2, 까지요 시작 쪽지가 얼마만 할까요? 음 손가락 두 개만 한것같아 아니 여기, 여기, 여섯 개나 있다고? 기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 <뭔지도> <웃음> <웃음> 요아하 음, 음. 드릴까요? 응응 네. 네. 진짜 여긴 있요어디지나너못 음, 어, 찾는 것 같은데 <웃음> <여기 못> 프석배우 무조건, 면 무조건 반 y Good day. You go. 이 o o d day. Good day. Good day. Good day. g o 어 d day. g 정히 힘드셨겠는데 매니저 대신 부릉부릉 먼전이라고 해 드릴 수 있습니까? 음 아니거 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? 아니 그 어떻게 찾아? 어, 되게 따뜻하네, 진짜. <웃음> <웃음> 불러주세요. 한번 갈게요. 그불르는거맞으시구 <웃음>